여기 C, 오시두명 온다. 센츄럴 어, 두저 온다. 저 갈게요 저 갈게요. 아냐아냐아냐 서요 오케오케 야 이거 얘는 <목소리> 고맙다. 검 재밌어 보인다. 아이 차기두 명. 아싸야, 그렇지. <웃음> 뭐야, 나이, 나 잡았다. <웃음> 아, 다나지 이래. 아, 잠시만 어. 아 <웃음> <와. 웃음> <와. 웃음> 나는 캔슬이 밖에 없었는데, 왜이 날라가지? 왼쪽 안 될까요? 한창... 어어... 타이어... 어우, 좋았어. 위로하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바꾸 아, 네네네, 알죠. 그거 개 좋아해요. 맞다아 쫄아. 쫄아, 쫄아. 쫄아. 쫄 나이스! 쫄아. 쫄아. 쫄나 쫄아. 쫄아. 쫄아. 쫄아. 쫄 어떻게 쫄거야아 오! 어... 아! 아! 씨, 또잡딱내려 찾아. 리 가시. 아, 좀 죽어 있어. <웃음> 오케이. 우리 베이스에서 저거 물개 구축하고 있는데. <웃음> 아 진짜？아, 베이지에서 독시하고있어는데 아, 씨가 죽여야 도망가자고... 사자 병도 있어가지고... <웃음> 미디어 아, 왠지 우리 미니언이안 오더라. 왠지 형부는 미디한번얘그까요 아, 진짜. 아다 뺏겼어요 저기... 에이, 여름은 이 갑니다. 아, 그래, 아, 왜 그래. 왜 왜, 왜? 아, 아. 렘프도 신기 너무 좋아. 알았다, 알다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아, 이거 제가 그 대빵만 맞추면 되는데.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. 아. 아. 아. 오오 어, 아 이거 로고 잡을 수 있었네 아 맞다 음. 어떻게 내려고 하 국민 t s i t h le e n t e n d o r 간 a u n g 무 s a <laughs> 아, c d 아 n 아, 씨. 아, 아, 씨. 나온